안녕하세요 조합입니다 오늘은 공포와 개론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 수업처럼 초중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피드를 하다보면 시허없이 궁을 쓰는데 공포가 걸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피들큐 패시브를 봐야 하는데요 피들큐 패시브 보면 전투에서 벗어나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 라고 적혀있죠 시야만 없다고 공포가 먹히는게 아니고 전투도 벗어나야 해요 궁각이 나오는데 칼날부리를 실수로 쳤어요 그러면 칼날부리가 피드를 때려서 전투중으로 되기 때문에 시야가 없어도 공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얘는 이를 쓰고 공을 바로 써도 이를 맞추는 순간 전투 중이라고 인식돼서 공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투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체감상 3에서 4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포의 조건 숙지해두세요. 다음은 잡기술 영상편에 있는 공 2를 쓸때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궁2는 궁, 공포, 침묵을 동시에 사용하는 스킬이라 양날의 검이 될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궁2를 쓰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공포를 시키고 W를 맞추려면 여기서 최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최소 여기까지 가야 W를 쓸수 있는데 사실상 공격 가능한 cc 시간은 1초 정도?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오히려 던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번째로는 피들스틱 공에 호응하려다가 아군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 또는 저 혼자 무의미하게 잘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 2를 실패했을 때 빨리 뒷무빙을 쳐야 합니다 다음은 공2 연계입니다 상대방의 시야를 이용한 것인데요 제 위치에서 시야가 저기가 마지노선 인데 시야를 이용해서 맨땅에서도 공포가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팀 인원이 많아서 몰아서 잡을때 쓰면 좋아요. 이번 영상은 피들 입문자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